됐니? 지가 왔는 거지 하나, 야, 이 애매하게 나오린 얘가 뒤에서 남았어리서 보니까 더 아니, 왜은이네 작은데 어디끼고 와서 더 그래 어머머 만어머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김소연 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기 여기, 많이 아파 보인다 야너 진짜 많이 아파 보인다 여기, 있니 <웃음> 아 오랜만에 스키북 입었는데 너무 길어 아 애들이 다 도착했다네요 저는 제일은행 앞인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새벽에 이 동네 토박이어서 그런지 저 혼자 뒤처지네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늦었다고요 저닭꼬야끼 보이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웃음> <웃음> <웃음> 저 자식들이 아주 날 버리고 간다고 그런 식으로 해라. 트렁크 좀 열어줘. 트렁크 좀 열어줘. <웃음> 길몇 번을 보는데못 쳐나? 자, 저 이제 남양주에 진입했습니다. 에헤. 베이비 베이비 아 안녕하세요 전혜씨 yeah, 네네 <웃음> 아 그래도 내가 열심히 안 되고 이거 영상에 올려도 되나요? 네. 저도 안 봐줘 아, 네, 아니, 유튜브에, 올려줘? 아니, 아니, 유튜브에, 유튜브에 올려줘? 아니요 유튜브에 <웃음> 올려줘요 <웃음> 해준 게 없는데 아 각자 선물이 다 다른가요? 아니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플러스 제 맥주 하나요 그거 미친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얘 모자 다별로였 그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그냥 아, 그래? 맥주를, 아, 얘가 보면 얘가 맥주를 보면 맥주를 보면 김수현 생각이 나서 아아 영감 또났는아 유난하지만 되게가 특징인데 아면서 하려니까 어나 찍었어 맛있어? 뜨거워 <웃음> 어때? 아자게! 아자게! 음 아자게! 것음음네아 얼마나 할것 같은데? 어때? 바로 나네개 꽂아 혹시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예, 누가 하나 귀여워 그치? 어. 뭐야? 음. 감자들 냠냠 나제갑같좀 입생놈 지 포두 가져가세요. 아이고 맛있어요. 앙나좀먹개줘 먹고 거을 지금 못 내리자니요. 찍고 있어서 1 2 9 5원 반가운 반가앙 뭐야? 마스크를 내려줘야지 먹지. 어, 예. 아이씨 마스크 내려줘. 먹게. 반입을? 맛른어야 응. 고위 진짜. 지가다. 어제 무슨 거서. 다 과연 마스크 까요 아. <웃음> 아, 저도 제대로 잡. 사... 도착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이따 춥을 것 같아서 모자를 이렇게 썼어요. 아, 뭐야? 근데 나도 제대로 씌워졌어? 이돌리아 어, 어. 아니, 이거 잘 벗겨줘. 너무 안덥 아. <웃음> 뭐야 나 r e 타야 e 다 n t i r e t o 봐. This is my point. y o n b t s My point.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할싸 가운드가 아, 찌네 <웃음> 야 어디가? 아 개웃겨 야여기는 무조건 박나봐 남달라? 재밌어? 재밌어? 사진찍기 위도아이스도스스도스도 베이스도. 베이스도. 베이도이스도 베이스도. 베이도 베이스도. 베이스도. 베안도베 어디? 홍천! 예! 저게 기 데스까? 저는 기 데스! 어! 됐다! 다됐어 있어! 어 그게 바로 육쟁이 할머니예요 왜 이렇게 욕을 해 <웃음> This is Ben p i n e p p l e Apple Pump, Pump, Pump, Pump, Pump, p 1 m p Pump, Pump, p u 요 p Pump, Pump, Pump, Pump, 머어머머아 그어머어머가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제가 어마어마. 왜어머어머를 했는지 어네어뭐나나나나나나나 아! <목소리도> 야! 좋아! <두 방.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무것도 없어지지 <목소리도> <웃음> 진짜. 하루 일이잖아. 하루만 쉬는 거하아하루가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보통 은시 비행기 금은시 비행기. 아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금 어 갔다 왔어? 갔다 왔어. 갔다 왔어 맛있나요? 아, 맛있다 오, 맛있네요. 한번 드셔 보시죠. 맛있어요. 아주 쌈을 제대로 싸시네요. 한번 드세요. 아. 주 조금 드시면서 잘 챙겨 아, 드시네요. 더 주마. 음, 기대되세요? 곧 곧. 아이 음, 쭈꾸미랑 음. 닭갈비. 맛집이. 아, 갔다 왔더맛있 음. 식이 음. 음, 먹으면서 <웃음> <음> <웃음> 몰라? <웃음> 몰라? 게 <그게> 뭐야 <웃음> <웃음> <웃음> 하 그랬다. 나는 <웃음> 무거. 난 버섯 있으면 먹고. 어, 버섯 버섯, 펜이 버섯 아니면. 이거? 어, 마늘 마늘 마늘. 버이 버섯. 만간고기로토살이랑줄서 10만. 원래 뭐 먹으려고 했는데 일로 와봐! <웃음> <웃음> 진짜 잘 나온 말 일로 와봐. <웃음> 아, 왜? 왜? 아니, 그, <웃음> 누가 할수안는나고 할머니, <웃음> <먹은다고 못 웃음> 할머니 병이 있어. <웃음> <우리> 이 <병이> 있어? <웃음> <웃음> <못> 봤어! <웃음> 절대 못 보지. 어, 허니버터 집? 이것은 스콘이고요, 그리고 카푸치노, 엔 자몽차, 그리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리고 오레오 쿠키 스무디인가 야, 변색이 아닌데? 쿠키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끼라고. 응? 이거 5번과 김소이 끝이 좋아. 5번 계속 그는데왜 5번 자를게요. 멋지다 시다가요이다짜네 원세이게한 음음 번만 찢어야는거 아냐?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어가면 나요? 잖아요 어? 짜 성격 파탄! 손 씻었거든요? 손을 잘라고요, 고키는. 아, 네. 네, 알겠어요? 네. 아아! 든허허 오 2층에도 있었네 야 곰돌이 무서운데? 야, 무섭지 않아? 거의 자살곰돌이 아니야? 자살곰돌이 <웃음> 세마리 진짜 자살곰돌이 같은데? 응. 왜 <목소리도>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 눈사람을 만들었어요뿅난보이 <목소리도> 있어요 그거. 급바로 일어나기 <웃음> 간단하게 룸투어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신발을 벗고 딱 들어오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냉장고 가스레인지뭐 세용필품 다 있고 오, 화장실 딱 있고 청소기도 있고 헉, 이렇게? 오, 이렇게 안녕하신이세요 어머, 기머 네, 강규가 있습니다 오, 여기서는 앉아. 여기 화장실 있나? 네, 혹시, 있고, 아, 화장실 <웃음> 오, 화장실이 아, 여기가 그거네 음. 수영장 수영장 1층 봐봐 음, 야, 저, 저 밑에 문 열고 가이는또문 열고 거 음, 대박 추선선 어떻게 지빵도 떼면 다시 을지는데는 데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빼. 불면서 그, <웃음> <웃음> <웃음> 네 그녀는 또 누웠습니다 어 그미 이름 e u t e 내가 <웃음> 이쁘게 앞에봐오이시구나레오이시구나 앞에 네. 모이 모이, 모이, 모이, 모이 바베큐입니다. 돼지고기 먼저 오고 이거는 빨리 굽어서 바로 먹어야지. 정말. 어. 이렇게 됐구나. 불 맞이대로. 무슨 소리야? 이거 두 개. 아 프라이팬 가져올까? 여기다. 전하요? 여기 낫지? 까어 어. 아 온풍기. 온풍기 있으니까 좀 살겠다. 이거 있으니까 좀 따뜻하지. 저희가 이렇게 고기를 굽고 있는데 지금. 저 뒤에 고양이 두 마리 보이시나요? 어?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배고프다고 이거 좀 챙겨야 되겠다 음. 음 맛있겠다 내가 저기서 라면도 있다가 소고기 구울 때 라면 끓이면 되겠다 어 그거 허브, 어, 허브 소스 허브 소스 챙기다니 니가 집에 나가니까 둘리고어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주면 안되는 아니, 좀 지금 짠은게 없어. 아직 살. 아니, 소 소옥게. 아이거이거 저거 좀되게 아니야. 아니야. <웃음> 나는 좀 너도 좋다. 아이씨. 안경 게임 봤습니까, 선생님? 어, 안녕, 선생님. 이거 뭐래? 오로. 모양이 딱 봐도 이런 애들 아니, 다 비슷해 지금. <웃음> 근데 생거 있어야 <웃음> 생거 있어야 되아 <웃음> 저기, 저기 이은거 있었는데 생거 있어아뭐하는거요 사장님 자연으로 돌아가는거같아 이 두저만으로 이요 기름이 안나와 저희 이 합격적인겁니다 아저 열어놨는데? 내려기려 <웃음> 안경을 왜 켰어? <왜> 어 <웃음> 안경을 왜 켰어? 죄송합니다 우리 꺼는 거 거의 다됐어 半分っで<笑> 엘 줄이 소 모양의 요구로 조금 더익겠습니다 하이 하이. 아이들이 워터 토니 워터 원. 어? 통째로 먹다 어? 토 진짜 멋지. 토살 미쳤어. 이게 꼭, 꼭 바로 먹어야 되는데 코스로 먹으니까. 모르겠어 근데 한 점밖에 안 먹었어. 응. 먹기도 하고 여기서 먹기 한 말래? 근데 그냥 소리도더 나온 거 같기도 하고. 그냥 통으로도 안 그리고 들막 애매하게 깔려 있네. 원래는 어? 원래는 엄마에서 원래가 어야 되는데. 어? 말해 줘. 하나씩. 선물 수현 이따냉고 아, 그래. 어떡 해요? 조개 씨. 받아 <웃음> 고어요습니다 여러분. 네, 놓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 열어봐 여기 티켓 말고 이거 과자 대게 무슨 맛이야? 되게, 그냥 일반인데. 나 이거 너무 맛있다. 는거 되게 과자 이거 대기 얘가 제일 맛있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나 이건 안먹어봤어3만 원이지. 아 이거 얘기하는 거? <웃음> 여러분 따지입니다. 우리 리더 따지님 감사해요. <웃음> 저희의 야식입니다. 고래밥이랑. 그 다음에 꼬북칩이랑 원니 버터칩이 있습니다 음! 맛어 음. 음! 딸기 개맛있네 <웃음> 아주 갤럭시 네. 마지막 참들 범죄의 도시입니다 오늘 일일차 이렇게 마무리 되었어요 그럼 안녕 우리 일요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김소연이 끝내요 안녕 내일 만나요 <웃음> 야, 야, 야, 야 김민정 1인 캠 야, 야, 너네도 잘났어. 어, 잘랐난 이걸로 그냥 1인 1인 야! 인 1인 <웃음> 안돼와 빌졌어 진짜 델론대리냐여섯 갔다 오면 안 돼? 갔다 <목소리> 와 <델론베리나? 목소리> 아, 여기 내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